겨운기에 참여적재 목적으로 후진하다가 사망한 경우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고법 2017나 233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6가하 374일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3년경 교통상해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경운기를 후진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경운기 앞바퀴가 내리막길 옆 경사로로 이탈하였고, 이에 망인이 이 사건 경운기의 보조 손잡이와 전봇대 사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 기간 중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운기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약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교통수단도 시동이 걸려있을 것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농업기계가 동작물의 운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이 사건 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이어서 기타 교통수단으로 볼수 없는지에 관하여 그 해석이 분명치 않습니다. 경운기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트레일러와 연결된 상태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력 경운기가 트레일러와 연결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교통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운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력 경운기에 해당하는 본체에 트레일러를 장착한 형태였고 망인도 참여를 실어 나르기 위하여 즉 작업 전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까지 갔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직은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 기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한 목적은 참회의 운반이고 참회의 적재는 운반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에 불과한 점 망인이 단순히 참회를 이 사건 사고 현장 위에 도로까지만 운반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위내리막길이경운기만이 이동할 수 있고 다른 자동차 등은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기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도 적재한 농작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교통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